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그런 문의 댓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여드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흔한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약간 여드름이 난다라든지 내가 좀 피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렌징만으로도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커다란 오류입니다 사실,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거든요. 이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사실 유전력을 띄고 있어요. 만약에 아빠 피부를 보면서, 아, 나도 피지량이 많은 그런 타입이 되겠구나. 엄마의 피부를 보면서, 어, 나도 지루 피부염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 유전을 띄고 있으면, 나 그럼 한평생 여드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드름은 또한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만 한다고 사실 여드름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브러쉬를 쓰기도 하고 전용 뭐 이런 솔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나 이거 계속 써도 되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좀 약간 지나칠 정도로 클렌징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드름은 환경적인 것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음식이에요. 우리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I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을 빨리 높이는 GI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 혈당을 급격하게 빨리 오는, 올리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말하는 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갖다 급격히 분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약간 피지 분비량도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그런 으로 인해서 여드름을좀더 악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약간 심각한 여드름을 앓고 있고 피지량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실 식이요법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슈거가 굉장히 많이 든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혈당 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여드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술도 술도 피지 증가를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는 거예요. 난 어제 굉장히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그다음 아침이 되면은 얼굴이 엄청 번들번들번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드름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여드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은이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호르몬 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 또한 피지 분비량을 증가를 시키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여드름이 더욱 더 가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좀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음식을 조금 가려 드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더 괜찮은 선택을 하면 좀 피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이기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 워낙 개인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뭐 운동을 좀 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 본다 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 본다 라든지 그런 어떤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은 피부가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클렌징을 깨끗이 하면은 난 정말 여드름이 안날 거야. 피부가 배고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는 나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좀 여드름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좀 건강하고 좀 합리적인 그런 식단을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주무셔야 하시겠죠? 오늘부터는 굿슬립 하기로 해요. 아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았을 때는 또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